안녕하세요. K군입니다. 남자분들도 여성분들 바람피는 심리 궁금하지 않으세요? 오늘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성분들이 바람피는 이유는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. 어, 흔히 남성분들이 볼때 얼굴이 예쁘면 바람을 피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죠. 그 이유는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미 남성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쁜 여자분들 주변에는 남성분들이 항상 끊이질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, 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 남자의 성향도 보이고 이 남자의 성향도 보이고 여러 남자의 성향들을 다볼수 있죠. 둘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남자가 아니어도 주변에 남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남자와 사귀었을 때그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. 왜? 늘 남자는 내 주변에 있으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외모를 통해서 내가 가지려고 했던 바람심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. 남자들이 그렇게 만든 걸수 있다는 라 거죠. 자두 번째는 그닥 예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바람 끼는 여자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내적인 부분에 영향이 좀 크거든요. 자기가 되게 예쁘지 는 않은 걸 자기도 알아요. 그런데 내가 못생긴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나도 예쁜 여자처럼 남자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나를 많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난 기뻐.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남자 잘 막지 않고요 가는 남자도 잘 잡지 않습니다 많은 남자를 통해서 내가 교류하고 만나고 있으면 내가 제법 괜찮은 여자처럼 느껴지는 성향들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조금은 자격지심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지심을 커버하기 위한 많은 남성들을 만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분들의 성향은 대체적으로 좀 쿨하죠. 쿨하지 않으면 어, 남자들이 목을 매지 않는 이상 자기도 좀 쿨하게 잘 대해줘야 서로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누구와 만나도 거리낌 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쿨하면서 어, 술자리를 잘 즐기는 그런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욕구 불만 타입입니다. 이 경우가 가장 위험한 타입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. 이 경우는 남성분들처럼 호기심이 떨어져서 다른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한 사람만 바라보고 지내고 싶었는데 남자분의 관심이나 남자분이 나를 대한 태도가 서운하리 정도로 마음 아플 정도로 부족하게 느껴졌을 때 신적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을 들어줄 사람 내 마음을 좀 헤아려줄 사람 물론 내 주변의 여자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내 주변에 알던 남자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든가 내 마음에 위로를 준다든가 라 혹은 내 안에 쌓여있는 울분을 이 남자가 대신 욕을 해주는 거예요 내남자 친구를 야그 새끼 쓰레기네 나쁜놈이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좀 해결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들어준 남자 쪽으로 기우는 스타일이죠. 남자들은 어과거 여자를 좀 회상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여성분들은 대체로 현실 만족형이라서 어 과거의 남자가 기억날 때는 에 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없을 때 뿐이거든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 생활이 행복하면 과거에 있었던 남자는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분이 내 원래 남자친구가 잘해주지 않아서 외롭고 괴롭고 슬펐는데 누군가 새롭게 나타난 새로운 남자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위로해주고 있다면 그 현실에 다시 빠져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죠 누군가 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어 바람으로 이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세 가지 타입으로 여자 남자들이 바람피는 심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번째 얼굴이 예뻐서 뭐 얼굴이 별로 이쁘지 않으나 어, 다른 남자들과 만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남자분들이 할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게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로부터 상처를 받는 세번째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은 방지할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좋은 커플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상황들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 좀더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내 여자친구에게 좀더 많은 배려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여러분들 남성분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말고요 평상시에 이 스킬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여자친구 말고 내 친구의 여자친구가 나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다잘 설명해줘요 그리고 그 여자가 슬퍼하면 가독거려주고 그 여자가 화내면 공감해주고 상대방 여자내 친구의 여자친구 이야기는 정말 잘 상담해 주거든요 그것처럼 내 여자친구한테 하면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게 또 사실 잘 안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여자친구 대할 때, 내 여자친구의 마음을 대할 때 처음 만날 때처럼 설렘이 잘안 이어진다면 내 친구의 여자친구의 상담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내 여자친구를 대해주시면 이런 상황들잘 방지하고 예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